자 이제 경전도 받고 공부가 뭔지도 했고 네. 그럼 공부하면 말거야 음, 더불어서 살아야죠 남들하고 같이 아니 남이 빚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네. 자 음? 우리가 천의 힘과 지의 힘을 기르다 하면 이제 할수 있는 것은 뭐까? 자 인이라는 이것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빚을 갚는 거야 빚 갚는 거야 이빚 갚는 법이 있어요, 빚 갚는 법. 빚을 갚아야 되잖아, 어떤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는 뭘까? 일단 종교인이고, 그죠? 일단 무당이고, 수련사들이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은 태어나서 어떻게 해? 여기 와가지고, 이는 사람인데,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야. 빚을 갚는다 하니까 똥 돈으로 갚고 이런 생각하면 안된대 사람만 참면 돈의 이게 떠나기가 돼가지고 뭔가 아, 있으면 빚을 갚으면 좀 노예, 노예, 아, 노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 돈이 뭐 돈으로 갚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봉사가서 갚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주가꼭 갚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야.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는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응? 우리가 인생을 인생을 살아갈 때 가다 보게 되면 엄청난 빚을 안고 간다 그랬죠. 빚을 안고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인생에는 한번에 짐을 치면서이빚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쉽게 인생을 갈락하면 짐을 어떻게 해? 줄여야 될 것이고 빚은 줄여야 되는 거야. 이그이 일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개운이라는 거다 개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지 자,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개운이라 해갖고 어 부적이나 쓰고 이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개운이야. 아니. 말 그대로 풀자 자, 문이다. 인생에 가는 데는 이큰 문이 있어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이 딱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갇혀져 있는 게 문이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게 이 가다가 이렇게 짐을 하나 지고 이. 이 사람이 이제 핫값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이것을 자, 덮어져 있는 거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이 수레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덮여져 있다. 이 말이야. 자기가 보이지 않아. 사람인데 자기 운명이 아. 보이지는데 이것이 우리 가는 것은 어떻게 시험시험 걸어가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거, 가, 걸어가는 거야. 음. 이렇게 걸어 가는데 여기 앞에 이런 돌이 하나 있어, 장애물이. 장애물이. <웃음> 장애물은 이 길이 이 외길인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채워야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안못 채우면 어떻게 가다가 헤딩하면 제자리. 가다가 헤딩하면 제자리. 장사하다 보면 어떻게 망해뿌리고 제자리. 사업하다 보면 망해뿌리고 제자리. 공부하다 보면 시험 떨어지가고 제자리. 아무거들 없는 거예요. 결혼했다 하면 어떻게? 이혼해뿌고 제자리.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장애물이 뭐냐? 이 장애물이 우리는 하나의 업장이라는 것이고, 여기 업장 속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액살이라는 것이 붙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액기라는 것이 붙어 있고, 여기서 애군이라는 것이 도로는 이 순번대로 오게 되는 거야. 이것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상태라. 이것을 채우는 것이 개운이지, 여기 이 바위에 부족 갖다 붙이 놨다고, 이게 바위가 없어지나? 아, <웃음> 어, 그민제 절에서 스님들도 쓰는 부족은 막말로 그장아 장단이... 스님이 부적 쓰는 게 리는 부적인 거 절에서 무슨 부적 쓰란 말이야 무슨... 요 스님 부적 쓰는 거는 그거는 전부 다 무당이지 뭐 팔만 아... 아... 스님이지 뭐. 그럼 무정 무당 무다... 아 저기 저 부적은 아예 그냥 종이 떼인 부적이면... 거잖아요 부적은 그가 해결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 그러면... 네. 자, 예를 들어 보자. 네. 옛날에 닮마 대사가, 저기 귀신 붙어 있는 사람인데, 닮마 대사가 밤새도록 지금 부적을 하나 딱, 귀신 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딱 붙이니까 부적이, 귀신이 도망갔다. 그 이야기거리를 내가 대신 그한대에갖고대답 어, 완전히 나. 됐군요. 네. 음... 그래 말이 안 돼. 그거 갖고 부풀어갖고, 거짓말하고 참... 있는 거야. 아... 대부분 지는 잘했지. 저도 음... 잘하면 되지. 지도 모르면서 뭘넘겨거 <웃음> 참... 그래서 돈에 물 들어갖고 이렇게 참...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도 나 없어.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돼. 음... 본인 거는 어떻게 놈이 대신해 주게 돼? 놈이야.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 진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인생의 길을 가는데 엄청나게 이런 장애물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채워야만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음...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붙어있으면 귀신 떼내는 거 애군이 왔으면 이걸 막아내는 거 액살이 붙어있으면 인연을 치내는 거 업장은 어떻게 빚을 다 갚아버면 응. 업장이라고 해서 빚이잖아 응. 내가 빚이 없는데 내가 나를 갖다가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노그죠빚 갖고 어? 인연 치내고 귀신, 귀신 치내고 애군을 막아버면 나는 이 장애물이 걷어지니까 가는 거야 그럼이거 누가 치 내가 나 그 사람이 이 길을 가는데 내가 대신 채워줄 수 있겠나? 지가 선임이라고 채워주겠나? 무당이라고 채워주겠지? 채워주는 돕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거요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돼. 뭐, 동 그거 붙이고 더하고 할거 하나도 없는 거 우리 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그 뜻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자, 애군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야. 네. 이것이 바로 방풍이라는 거예요. 그치, 풍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 애군이. 그래서 방풍에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 가온으로 들어오는 사업이나 장사는 망해야 되는 거 음. 이것을 맞는, 거, 기, 맞는 것이고, 내 몸을 막는 것.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천지, 방풍명이 있고, 호신, 몸을 보호하는 거야. 몸을 보호하는 방식명이라는 것이 있어. 그럼 이 속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속에 보게 되면 여기는 딱 기도명이 들어있어요. 아까 몇 구로. 음. 자, 이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이게 6이라는 것이야.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와 인연이 되는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영혼은 신이야. 영혼의 신이라는 거 것.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없다 이런 소리 헛소리 하면 안되고 신은 있는데 이 신이 어떤 것이 내 소신이고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고 어떤 신은 나를 해친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으면 되겠지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는 전부 다 귀신이 뿐이고 자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할수 있고 내가 행동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요거 조그만하게 옆에 있는 거 이것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여기서 빚을갚는 방법은 어떻게? 내가 대신 신부름 한다는 거지.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할수 없어. 이거는 신부름이야, 신부름. 우리는 신부름 열심히 해주면, 그 신부름 값은 죽고 이러잖아. <웃음> 그쵸. 그럼 우리 신부름 값 하고, 내가 자기는 모르니까, 내가 대신 신부름 하는 거야. 그게 신부름 값이지, 뭐 그런 거. 는 종교인들이 신부름 값이지. 지가 무슨 하늘 대한 국고 지가 무슨 절대적인 존재라고, 다 해결해준다, 말이야. 그거 허설 헛소리다, 그거. 헛소리에서 좀 멸하긴 멸니다 네. 그건 헛소리 맞지? 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 음, 잘해봐야 무당은 어떻게 몸주 갖다 붙이냐 귀신 갖다 붙이안 놓고 지가 신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좀 못된 짓이지만은. 그러면 안 되네. 그럼 정말은 뻔한 거야. 맞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방풍이라는 거예요이 애군을 어떻게 막아내는 거예요마지하게 그러니까 우리 길이 여러 개딱있으 이쪽에 찬바람이 들어오면 이 벽돌을 사갖고 찬바람안 오게 바람 안 불게 만드는 거예요이애군그 다음에 귀신이 붙어온다. 귀신이 막 찝찝거려. 그럼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귀신이 이제 붙어있으면 떼내지 만 옆에서 찝찝거리면 어떡해. 요 옆에서 있을 때 이제 풀리한 것이 무당이라. 귀신하고 뭐못통하 응. 응. 일반 사람은 귀신하고 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이제 비를 갖고 좀가둬라하거까밤미 갖고 보내보는 거야 음. 그것만 이렇게 무당이 할수 있는 거야 참. 몸에 붙어있는 귀신이, 지, 지 몸에 붙어있는 것도 못뛰는데 너는 건 어떻게 뛴단 말이고 그런데 이렇게 어서 응. 몸에 붙지는 않고 음. 찝찝거리는 거있잖아대금도 네. 갖다 주고 뭐안 되는 사건도 만들고 이런 거 이런 거할때 비를 가지고 음. 협의를 잘하면 귀신하고 합의를 잘 하면 어떻게 귀신이 해방을 좀 잡기도 했지. 음. 이때 필요한 것이 무당이지. 음. 일반 사람은 뭐,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붙었는지 모르잖아. 그쵸. 이때 필요한 것이 무당이 조금 필요한 거야.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엑살 이런 거는 어떻게 무당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치, 이 맞아. 타고난 인연의 부근을 어떻게 꺼어내겠는 자기가. 그거는 끈을 낼수 있는 것은 사단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전만이 할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빚 갚는 거야 하늘에 있는 빚을 누가 어떻게 사람이 가서 갚겠나 어디서 갚겠나 그래서 경전을 가지고 이 경을 하면서 그러면 이때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무당이 좀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이 붙어있는 것은 붙어있는 것은 무당이 할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경전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사람이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노?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지가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사기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지가 무슨 능 지는 안 죽나? 누가 안 죽는다면 다 죽었더라. 지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거야. 아니? 그래서 다,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방풍은 자기가 하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해방 그제 개운 기도 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이거 천을 해야 돼.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축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축은 기도를 해 주려면 자기가 원력을 좀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무슨 그 자기가 넘은 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거 하나 궁금한 게요. 음. 그 이제, 이제 이건 무속이지만 음. 법사라는 분들이 책을 음. 읽고 읽는 게요. 그것도 모르면서 읽는 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용없는 거지. 그건 뭐, 법사라는 거는 뭐 무담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 뭐 무담도 니 그럼 거야. 막말로 테이프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요 아, 그거는 돼요? 옆에서 자도장단 맞춰주는 뒤에 그뭐 백댄서야, 백댄서. 근데 얘기하기로는 자기네 원력으로 이 기도부여. 에이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말로. 아이 막말로 그게 말이 되나? 그 무당이 마피 필요하나? 지 권력이 있으면 그 무당이 마피필요나참 참 애들 장난이네요 진짜 그렇게 완전히 백댄스가 에? 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참 한심하네요 그 백댄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거 신뢰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참 거짓말하고 어? 이러는 거지 근데, 이 추운 기도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원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해봐야 기도하는 맛을 알 것이고. 그렇죠. 내가 그것을 해봐야 알거 아이가. 네. 그 추운 기도를 대신하는 건 자기도 하는 거지만은 내가 원력을 갖춰야 만이 신을 부를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야. 종교인들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통 기도 뼈, 신통 기독도 판단했잖아요, 그죠? 네. 이 갖고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천도 제와 네. 자 예를 보면 음. 옛날에 스님들 맨날 이것은맞고 이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그죠? 이거는 뭐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고 이거는 선님이 하는 짓이다. 야, 수, 이거는 이말 하는 사람은 선님도 정말로 이수준이하다 음, 말장난은. 어 이거 말장난도 아니고 이 자체도 모르는 거야. 이 말한 스님들은 수준이하다 음. 스님의 음. 스님의 정도 수준이 안 된다. 음. 이게 이죄라는 것은 뭐고? 법공을할 죄예요. 음. 이거는 제사다. 천도는 뭐고 망자들을 죽은 망자들을 천도시키게 사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제사야 제사. 당연히 이게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내가 오늘 제를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부처님의 제사를 하면 네. 신의 제사를 하면 내가 신인데 오늘 어떻게 신인데 내가 오늘 천도제합니다. 내인데 내가 힘이 신. 약하니 신의 네. 힘을 빌려주십시오. 그래. 이것이 천도 제단. 그럼 그래 네. 공양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님은 음. 어떻게 부처님 앞에 이렇게 공양하는 거야. 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네, 이사로 천도식에서 음. 그 그래, 그래. 그런데 이것이 천도제인가 이것은 천도제 아니라고 헛소리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근자들 그대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도제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인사하잖아 네. 자기 부처님 모셔아서뭐 부처님도 가서 인사하고 자기가 뭐 무당님 뭐 자기 할머니인데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난뒤 천도제 하는 거잖아 당연한 거지 어, 어. 그런데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고 헛소리하고 뭐 이런 그리스 얘이가 그게 면뭐 정도가 되겠나. 거짓말 수, 수승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런 추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해야 돼. 원력을 갖춰야만이 남 남을 수행을 하겠지. 응,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운 기도에는 추운 기도에 이 삼신경이 필요한 거야. 응? 그래서 이 삼신 삼신경인데 이 삼신에는 우리 세가지경이 있다고 했지. 자 용안경, 우리는 산신경, 성송경 그 이런 게세 개가 있다죠. 음. 이것을 여러분딱 풀면 되는 거야. 자이세 가지는 두 가지가 있어. 타고난 빛을 갚는 거. 타고난 타고난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때는 다른 거야. 자 엄마가 아무 일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내가 가는데 순탄하게 위해서 어? 신의 보호를 위해서 어이? 수호신이 잘 정말 어? 우리 아이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못 가게 좀잘 막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운명수를 3으로 나눠 갖고 천이 1이 넘은 면이용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건 엄마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산신경은 지를 하는 것이고 성안경은 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타고난 이런 것을 쉽게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안 기도를 하는 거야 엄마가 대신해 주는 이건 애기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성안 기도 응? 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산신 기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향까지 뭔가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내 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용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어있을때 아프다든지 질병으로 고생한다든지 그다음에 시험에 걸려있다든지 결혼이못 해갖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용안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와 상관이 없이 이거는 3으로 나는면 알겠지? 운명수를. 네. 나는 그러면 성안 기도인데, 지 19번은 천안 기도. 11번은 지 기도. 인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산신 기도는 내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지금 묶어 사는 게, 이? 돈이 필요할 때, 이? 이럴 때 산신 기도 해갖고, 이난만을 극복해 나가는 거야. 요 네. 천안 기도 할 때는 어떻게? 이 불화가 생기고, 성사가 일어나고, 뭐, 이혼이 앞에서 감두고, 이럴 때, 이 난간을 해결할 때 신의 도움이 필요해. 나의 소신의 도움이, 나는 소신의 도움을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나가는. 이것이 우리는 죽음 기도라는. 죽음 기도하는 거면 내가 뭔가 갖춰야 되겠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는 게 지금 뭐한대 갖고 앉아갖고, 누구말따, 이렇게 앉아 10분도 앉아갖고, 평말 치고, 팽말 치지도 못하면서 지가 기도하기를 해상은면 되겠나? 되겠지그그 사람 많다. 앉아 있지. 이 평말 치고 앉아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기도 한다고? 써 갖고 뭐 하고 네, 어, 다니면 뭐, 이거 하면 되는 줄 알고 와요. 아. 어디서 이렇게 사진으로 본듯하게 표현을 하세요. <웃음> 자, 자, 그래서 이주 삼신 이거는 추근 기도법이야. 삼신이가 이거 무속이 아니 네 무속이. 아, 스님, 이거 뭐 저거지, 그 뭐, 저리 가봐라, 처음저 뭐 뒤에 가면 산신강 다 만들어 놔 놓고 네, 치스깔 다 만들어 놔 놓고 제 네. 그날 그런, 그런 것이 무속이라 해갖고 그 소리 하긴 거짓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 맞아, 우리나라 절들이다 네. 그렇게 돼있더라고그럼면안 되지 음.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천무경 다른 사은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된다 신은 음. 존재는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있죠 네. 있다 이? 네 자, 그러면 내가 추운 기도까지는 뭔가 해할수 있는데 이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이제 드레마에 빠지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응. 뒤에는 누구나 혼자서 해석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다. 그렇지. 죽은 기도 위에는지원자 무슨 될 수가 없다이 말이야. 지원자뭐 귀신하고 사업하고 이게 귀신은 몸뚱아리도 없는데 일로 보면 이쪽가 있었고 일로 보면 이쪽가 있었는데 어디 가서 할 거고. 그, 러까지 그러니까 혼자 앉아갖고, 뭐, 귀신 뛴다, 예사고, 예사고, 지가 귀신 들리가고어죽거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되지도 않은 논리들을 많이, 분. 자, 그러면, 이, 죽은 기도까지는, 괜히 할수 있어. 음. 응? 그치. 혼자서 할수있다그이야 또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외력을 얻어갖고, 신의 힘을 빌려갖고, 죽은 기도를 하잖아. 그 뒤에 있는 거, 자 예를 들면 뭐 귀신이, 귀신 붙이 갖고 귀신을 떼겠나 막겠나 귀신을 막겠나? 축원 기도까지는 우리가 좀 받으세요 할때 가시면 되지만, 음. 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 어?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인연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음. 이, 지 아무리 무당이 되더라도, 지 아무리 스님이 돼, 지 아무리 종류가 되더라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네, 맞아요. 없는데, 저 혼자 앉아갖고, 뭐, 하, 저는 뭐, 음. 그 웃기는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니까요. 그래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사람 그러니까, 됐다 그러니까. 면 아, 그래갖고, 전부 다 속화갖고, 그런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기는, 최소한 3명 이상이, 이런 거할 때는, 음. 자, 예를 들게 되면, 귀신이 딱 날아오면, 딱, 딱 이랬으면, 딱, 이리로 가보는 것도 있고, 이리로 가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귀신하고 붙은 거는 어떻게 붙겠나? 귀신하고는 어떻게, 내가 경한다고 붙겠나? 내가 가라한다고 붙겠나? 야, 끄자, 한다고 끄지겠나? 그말죠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예를 들게 되면, 귀신을 대체하는 방법은, 응. 우리는 귀신을 대체하는 방법은, 귀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모기,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 인간살이래, 귀신살이랑 똑같아 이거 모기가 엥날라갖고 이래 있는데 모기인데 쪼아내라 가면 어떻게 쫓아내노 에프킬라나 파리로 파리. 에프킬라나 한쪽에만 갈게 못한다 혼자서 못한다 이말이야 돌아오면 이쪽에 오면 그만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모기가, 모기가 아, 제일 싫어하는 소리 응파를 음. 딱 쏘는거야 양사방으로 음. 그러면 오히가 어떻게, 특히 싫어서 쫓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귀신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경을, 귀신 귀신이 싫어하는 경을 갖다가 이 양사방으로 한 명씩 안 된다 그렇게해서 사방팔방으로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으니까 음... 그래서세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음... 귀신이 싫어하는 경을 가지고 음... 계속해서 떠보라고 싸우는 거야, 귀신하고. 차... 음... 그럼 귀신이 어떻게, 직급해가고 도망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불지시키는 거야. 하다 보면 그랬잖아, 나 낮아지고 막 작, 응, 특히 시들 갖고 막나 낮아서 귀 막고 하는 거 우리가 한두번 겪었나, 그제? 맞아 사람 귀신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걸 막 귀신 너무 집어 갖고 막 한다 막 시고 아. 귀신들이 사는 거는 사람은 그래 된다 이 말이야. 그거 한두번 봤나?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귀신은 모기하고 똑같이 모기 대치하고 음파를 쏴 갖고 특히 시들인 거 도망가는 거야, 응? 음. 그럼 귀신은 어떻게? 귀신인데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 사람이 귀신하고 뭐 소통을 할끼가뭐할 끼고, 뭐 끼고 그렇죠. 경. 그러니까 경으로, 응. 경을 입으로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응. 음파가, 우리가 요소는 음파지만은, 그게 이제 내 음파를 내파로 바꿔갖고, 내파로 쏘는 거야. 응. 사람의 지리그러 응. 그러니까 내파로 귀신을 치는 거야. 응. 경으로 응. 가지고 그러면 응. 귀신이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 몸에 붙은 것은 어떻게, 신으니까 어떻게 발작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몸에 붙은 거는 발작을 할 것이고, 몸에 안 붙어갖고 옆에서 찌그러는 거는 도망가 볼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거다. 경쟁인데, 기 귀신 치는 경이 따로 있어야 될거니이가 하, 몸보다는 <웃음> 반자신경 그거 갖고 귀신을 치겠나 뭐 하겠노. 그렇죠. 그게 귀신 치는 경이 아니다. 그래서 경이, 귀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내생경이라는 거다. 음. 전세계 인연법, 전세계 관련돼서 인연이 오는 걸 전세계적으로 치는 것이고, 귀신과 관련돼어 귀신경을 치는 거고, 죽은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인생경으로 치는 거야. 무슨 짓이야, 이게? 그래서 귀신하고 귀신 관련돼서 듣기 싫은 소리를 빵빵 쏟아내고 계속 하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밤새면. 그런데, 이거 밤에 또 푸는 이유가 있어. 자, 낮에 천도제고 귀신, 귀신 낮에 벌근 대단지 뭐라고 겠노 귀신이 움직이는 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자를 풀 때, 뭐랬나? 망자수는, 망자수는 항상 밤을 기쯤에서 푼다. 낮에 죽었다 하더라도 밤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거할 때는 밤에 하는 거야, 밤에. 낮에 그, 굳하고 일하는 것은 혼날 것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기들이 먹고이는 거네. 어, 그, 잔치하는 음. 것이고. 그래서 밤에 이 망가수를 풀어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제를 하게 돼요.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그래야 온갖 것들이 다 오지. 낮에 하는 거는 이 작기들. 이 가도 가도 못하는 거. 여기서 내가 붙은 것은 밤에 오는 거야, 내 조상들도. 밤에 보내기로 밤에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걸 자기 혼자서 못한다이말이요 그래서 최소한 설명이 이상이이 표현은 조상을인데 조상을, 조상인데 빚 갚는데, 이, 이, 꺼지라 하면, 경이 어떻게, 해? 조상을 푸는 경은, 달아야 되겠지? 그렇죠. 귀신 푸는 경하고 달아야 될 거야. 귀신은 꺼지라 하는 거지, 경이지만 그렇죠. 조상은 어떻게, 해? 그렇죠. 이제, 이제, 네 좋은 데 가갖고, 어? 내가 감사하니까 좋은 데 가갖고, 어, 잘 살아라고 하는 경이잖아. 그러면 따로따로 전부 다 경이 다아야 되겠지. 어떻게 똑같겠노? 맞아요. 그럼 이 갖고 뭐 앉아갖고 뭐, 쳐, 천수경 갖고 뭐 천부경을 천수경이라고 하고 이렇 하더라면 그거 갖고 <웃음> 앉아서 하면 되겠나? 그거 서 백날 불러봐라 뭐 답이 있는게 <웃음>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한번 보자 내 머리는 IQ 100이라고 하네보자 <웃음> 우리는 저 기본경은 IQ 30을 하더라도 우리 할수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럼 이거 갖고 경을 하게 되면 이게 해결되겠나? 안 <웃음> 되죠 <웃음> <웃음> 그래서 경이 좀 달라요 그쵸. 그럼 경이 어디서 는경도도 모르고 이 경이 뭐, 너무 하니까 따라서 는 거야 이 집으로 뭐, 가서 온 귀신들 다 부르는 거야 뭐. 자 예를 들어 한라산 무슨 거기 오고 계룡산도 오고, 지리산도 오고, 네. 계룡산도 오고 다 오고 둘러스러서 다 오고 지지마다다 오가지고 그말오뭐 말긴데 그렇게 하는 거 진짜 그치? 음. 그래서 이 경이 있다 그래서 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밥 주는 거야 조상인데 밥준 거고 인사하는 거야 혼자 살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한계라는 거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을 그치? 네. 그럼 이 이가 푸른 푸른 방법들 이 전부 다 달라야 되겠지 그럼 또다 달라야 되겠지 하는 형식도 달라야 되겠지 근데 이것을 차근차근히 배워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사주도, 사주 푸는 것도. 자,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인데 우리가 경을 먼저 가르치게 되면 배울 사람도 없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를 먼저 가르치는데 이 사주는 어디 있느냐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천부 육경으로부터 모든 음? 경전이 나눠져 있는데, 자, 옥경경, 살풀이경, 천재경, 삼신경, 그 다음에 윤회경이 이렇게 경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요약해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 이 속에 있는 내용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요약을 해서 풀어준 것이 이 수리사주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경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사주도, 사주도 심리고 풍수고 뭐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갖고 숨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우리 수리사주공부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술이 사주를 십년 동안 가르치는데 이제 계산하고 이런 것도 지쳐서 못하겠고 힌트 따지고, 그거는 다른 거 가르치려니까 이것을 가르치게 건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동네상 가가지고 열심히 동네상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그 뒤에 강자는 추가적으로 개원부터 시작해 갖고, 이것을 신물행에 이르기까지 강의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반 강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어 못 하고. 그래서 동영상이나 공부 안 하고 오면 안 되겠지. 네. 이거 푸는 방법이들이 앞으로는 계속 계속 노니까. 네. 어떻게 풀려갖고, 나중에는 내 인연시는 어떻고, 수호시는 어떻고, 막 무당은 어떻고, 막 놓을 거니까. 그러면 그거 공부 못 해갖고 오면 안 되겠지. 자, 네. 네. <웃음>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네. 이제 그걸 하고 요것만 이제 이것만 정식으로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